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웃음>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FW 시즌 베스트 픽을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선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 취향의 팀원들이 뽑아본 솔직 담백한 베스트 픽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팀원들의 22년 FW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 하이 나공집자임첫 번째로 니인정글의 요트클럽 크루넥 스웨터입니다 우선 이니트 정말 탄탄합니다 홀리우레탄이 섞인 듯 엄청 탄탄한데 호주산 울 100%라고 해서 놀랐던 아이템이에요 스트라이프 디자인이라서 단품으로도 입기 좋고 자켓과 코트와 함께 입기도 좋은 스웨터입니다 근데 이니트 모든 플랫폼에서 거의 품절이라던데요? 서두르세요 두 번째로 프리즘 웍스의 카라코람 패딩입니다. 언젠가부터 카라코람 디자인의 패딩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디자인과 색 그리고 수납공간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패딩을 찾았습니다. 더군다나 스트링이 있어 원하는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패딩은 발군의 색감을 보여준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올겨울 나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저의 첫 번째 베스트픽 아이템은 피스워커의 블랙 나이프 리콜 제품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과 올블랙이 주는 시크함으로 섹시한 무드가 느껴지는 데님이에요 너무 스키니하지 않은 일자핏에 원단감도 부드러워서 보기와는 다르게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로맨틱무브의 뉴 빈티지 더비 크랙블랙입니다 저는 보통 평소엔 운동화를 즐겨 신고 구두는 약속이 있거나 꾸미고 싶은 날 신는 편인데 이 구두는 야들야들한 가죽을 사용하여 신었을 때 굉장히 편했고 거기에 구겨짐에 대한 압박도 크지 않아서 데일리로 신기 좋은 덕이라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집자입니다 제첫 번째 베스트 픽은 델디오의 레이온 옴브레 체크 셔츠인데요 일단 체크 셔츠의 패턴 자체가 은은한 옴브레라 체크 특유의 올드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부드러운 실루엣의 셔츠를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키미식 스타일링으로 허리에 묶었을 때도 뭔가 특이한듯 과하지 않게 연출이 돼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두번째 베스트픽은 길프의 체스터 레트로 스니커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링긴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데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처럼 단단함며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첫번째 버전이었던 바이나이머 5대4 가 버전이 너무 탐났지만 좋은 가죽은 비싼 법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키스킨버전으로 나와서 도전해볼만 해졌습니다 만듦새 퀄리티도 좋지만 키높이가 무려 4.5cm 저 이거 신으면 183 가운데 숫자가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쭌디터입니다 제첫 번째 베스트 픽은 브랜디드의 1850 언타이틀드 진입니다 보통 생지 데님은 원단감이 뻣뻣한데 요 데님은 부드러워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화장 조금 보태서 잠옷으로도 가능하달까? 어두운 컬러감의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가을, 겨울, 캐주얼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데님입니다 두번째 베스트픽은 컬러조합 영상에서 활용했던 밈더월드롭 독일군입니다 컬러가 들어간 포인트 신발을 원했는데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컬러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저는 요거 신고 석촌호수를 놀러 갔었는데 다들 제 신발만 쳐다보더라고요 아 요거 한동안 주문 폭주로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리워드 되었다는데요 저랑 커플 신하실 분. <목소리> 이렇게 해서 스타일 취향 다 다른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솔직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키미 베스트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